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020년 1월 9일인 금일 현라이어게임즈 코리아 대표직을 맡고 있던 박준규 대표이사가 간암으로 별세하여 대표직에서 퇴임하였습니다 박준규 대표이사는 다트머스 대학교 영문학 학사를 딴뒤에 2011년 CJENM 글로벌 사업팀을 거쳐 2014년 라이어게임즈 전략팀에 합류하였고 2015년 퍼블리싱 총괄을 거쳐 2018년 라이어게임즈 코리아 이승현 대표가 신임 대표 내정계획을 밝히면서 박준규 퍼블리싱 본부장에게 대표 이승현 사직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박준규 대표이사는 퍼블리싱 부서를 떠나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대표직에 취임 하였습니다. 그의 첫 직장이었던 k p m g 에서 기업 인수의 어드바이저로 컨설팅 일을 7년간 해왔고 CJ E&M으로 n 이직하여 글로벌 사업팀에서 해외투자 합작 등의 일을 해오며 많은 경험을 쌓는 박준규 대표는 2014년을 시작 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이엇게임즈에 몸을 담갔습니다. 평소에 그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카운터스트라이크 등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으며 특히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엔 유명한 타이틀은 거의 다 플레이를 해왔던 헤비게이머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죠. 대표 취임 이후 그는 LCK 리그 방송과 팬관리, 글로벌 대회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선 새 시즌으로 첫 총괄을 맡게 된 종로 롤파크에서 개막한 2019년 20살 우리 LOL 챔피언스 코리아는 처음 맞는 대회이다 보니 많은 운영 미숙이 발생하였고 이에 많은 팬들의 질타를 받아 더더욱 책임감에 대해 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에 몸담았던 회사들의 경력을 살려 LCK 스폰서로 우리은행을 성공적으로 채택하면서 e스포츠 경기에 대기업이 스폰서로 참여해 e스포츠 시장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린 업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은 라이엇게임즈에게 악재와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각종 대회 진행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2019년 최고의 화제인 그리핀 사건까지 연속된 사건 사고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한 한 해였죠. 하지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박수규 대표는 지난해부터 가남이 발병하여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까지 업무책임을 다하였으며 고작 44살의 나이에 간남으로 별세하였습니다. 현재 고 박준규 대표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으며 1월 11일에 발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빈소는 금일 준비될 예정이나 가족분들께서 되도록 마음으로 조의를 표해 주십사 요청한 바 빈소 방문은 삼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이끌었던 지난 2019년의 성과는 연달은 사건으로 인해 얼룩졌지만 무리하여 끝까지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업무 책임을 다하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각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